오, 와, 오, 오게 되나? 됐다. 오. <웃음> 어 아무도 안 들어. 오셨는데 여기는 처음에 <웃음> 처음에 본다. 그치 아닌가? 맞아. 오, 오, 떴어. <웃음> 오케이, let's go.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웃음> 헌의연구소 처음 낸거 멤버. 일기 멤버예요. 아, 네, 예아, yeah. 들어왔습니다. <웃음> 사실 그거 하려고 한게 아니죠. 네, 오늘은 다른 걸 이제 하려고 왔는데, 메인리 소통, yeah. 소통이 주제, 아니, yeah. 예, 그리고 그거, 그거 뭐지? 잠깐만요. 그냥 바로 말을 요 네, 잠깐만 이거는 괜찮아요. 이게 이름이... 네, 오늘 이제 어제, 어제인가? 저번... 뭐가 나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나갔... 어디, 어디까지 나가지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트랙 리스트 맞아요 일단은 트랙 리스트가 공개가 됐죠 한번더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랙 리스트까지 나오고 가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yeah. 오케이. 트랙 리스 일단 트랙 리스트가 공개됐고 네. 일단 그걸 오늘 어 저희가 소 어, 조금만 그냥 정리한다는 식으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네, 어. 이제 저희 타이틀 곡인 Drunk Days는 Deist. 이번 앨범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트랙이고요. 록킹, 아 브라킹한 느낌이 가미된 팝록 장르의 곡입니다. 네, 진짜 방금까지도 듣고 왔는데 아 너무 좋아요. 기대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뭐 좀그 주변 주변 분들에. 반응이 너무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넥스만에 <웃음> 다음은 이제 피버. 피버가 하는 음, 곡인데 e 음. r 라는 곡은 뭔가 모던한 팝의 R&B 장르 예약입니다. Yeah. 어 근데 이거 살짝 오케이 어... okay, 한 번만 생각을 해보 f 근데 피버는 네. 조금 어.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 <웃음> 확실하지 않으면 <웃음> 오케이. 아, 너무 어려워 그냥 진짜 좋아요, f e v e 는 개인적으로 진짜 좀 좋아요 뭔가 되게 이 곡을 좋아하시는 음. 분하 엄청 좋아하실 음. 그런 느낌? 음. 오케이 오케이, 좀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웃음> 진짜 와. 오케이. 그리고 나 보세요 아나 보세요 진짜 좋아진 진짜... 곡인데요 네 음. 요즘 1 0대의 세계관이 담겨 있,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대중적인 음악은 이게 가장 큽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게 제일 중... 대중적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뭔가 누구 되게 거부감 없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 네, 다포셀 네. 네.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진짜 그 뭐랄까 캐치 네. 되게 흥얼거리게 되는 네. 네. 지금 흥얼거리면 안 되지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곡이고요 다음은 벼랑간 믹스다 이제 독특한 어, 이그좀 어렵다 신... 네, 뭐 읽으냐 이거? 신시사이저 신시사이저 사이저. 사운드와 일렉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음악 예 yeah. 네, 살짝 어, 이것도 살짝 락킹한 뭔가 그런 뭔가 센 그런 곡인데 그렇죠 이, 그냥 솔직히 이번 노래는 진짜 다 좋아요 인트로부터 아웃트로까지 아, 이거는 좋아가지고. 진짜 대박인데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서 제이가 이걸 좋아합니다, 나랑 다좀 제이랑 좀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근데, 근데 제이 얘기하니까 제이 이제 곧 생일이에요 3일 뒤에 생일이에요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음. 예 yeah. <웃음> 다음은 <웃음> 다음 아우트로 예 네. 아우트로인데 아우트로가 이제 <웃음> 여기 설명으로는 아, 네. 모더 시리즈 문을 닫는 아우트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계속 흘렸어요 네. 아, 진짜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기존 뭔가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음.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이거 오케이 okay, 말안 할게요. 해도 되나? 안안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Okay. 근데 엔진 분들은 어떤 곡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궁금한데 그래도 타이틀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니일 거. 그래도 아무래도 타이틀이 저희 이제 이번 카리발 앨범에 가장 이렇게 잘된 곡이. 있대. 와 너무 근데 긴장돼요. <웃음> 뭐 말하면 안될거말 어버피버를 피버. 응? 피버... 기대하지 하고 당연히 타이틀이지라는 아, 아. 그런 버가 진짜 좋아요. 음. 네. 음. 스카이 다이빙 아니면 번지점프 네. 갑자기 요어저 어, 스카이 다이빙 안돼 아 저는 네. 아, 둘다 진짜 싫어요. 진짜요? 저 네.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버킷리스트에 스카이 다이빙 있어요. 진짜. 아 진짜? 네. 아, 네. 아니 저그 고도 코이 있긴 한데. 있어? 네. 좀 무섭긴 한데 <웃음>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저는 그 떨어질 때그 약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된 느낌이 응. 너무 싫어 완전 바이킹 살짝 그 느낌이 왠지.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어때요? 잠깐만 <웃음> 오케이 아무튼 이거 수영차 보인다 딱 수영차... 에이! 진짜 <웃음> 웃겨. 뜯은 거 저처럼 다 뜯어야죠, 이게 아 이게 <웃음> 디브랜딩인가 t t 거예요 이렇게 다뜯어야 h i l d You can t a 다뜯었어 the same child. o 사실 오늘 저희가 o k 얘기할 수 있는 게말 a y Okay. Okay. o k 네. 아직 날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라고밖에말못 하겠고요. <웃음> 음... 그래서 오늘 은 그냥 좀 메인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저희 컴백이 벌써 9일밖에 안 남았어요. <웃음> 진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어데 <웃음> 너무 자신 있어요 이거 진짜. 음... 너무 자신 있어요. 어때요? 저는 좀 뭔가. 무대 되게 많이 그리웠어가지고 아, 좀 많이 빨리 서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번 뭔가 그런 다 앨범이랑 이런 게다 노래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진짜 저 무대 많이 이렇게. 네. 근데 요즘에 아 요번 앨범에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사인회를 오프라인으로 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너무 기대해요, 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맞다, 저희 팬미팅 그때 파이널 아, 했을 때도 엄청 떨리고 되게 엄청 진짜 팬미팅 보면서 되게 많이 감, 갑자기 어저 이랬는데 아, 네, 저, 너무 기대했나 음, 실제로 보면 어떨지 정말 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설레요 <웃음> 음. 맞다, 저그 이거 한 거를 공개를... 제, 음, 전 눈썹, 눈썹 스크랩이 yeah. 전투 라인 두 개예요, 어, 저거 저도, 저도 해보고 해. 싶다 제인 한. 저도 해보고 싶다 근데 이거좀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네, 약간 멋지네. 되게 얼굴이 좀더뚜렷해 그런 게 있는 거같아전 피어싱 했는데 피어싱 잘 표현하네 힘 저도 눈썹... 내가 아, 해보고 싶다, 이거 제 근데 계속 귀 뚫고 싶다고 하라 그래서 무서워서 못 <웃음> 해요 니키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니키도 자꾸만 맨날 나한테 아 내가 형보다 먼저 했다. 막 맨날 이러고 놀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저보고 막 아파서 안 하는 거냐 네. 이러면서리는데 사실 니키가 제이랑 그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네, 근데 제이보고 손을 잡아달라고 했대요. 한세 아, 월기 그래. 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맨날 놀리 거예요 손 잡아달라고 했는데. 어, 그냥니막 그래. 바로 뚫어져서 그래서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연골인데. 음. 근데. 음. 근데 아까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 앨범 버전은 뭐냐? 그세개다그 음. 그 나왔잖아요. 그그 컨셉. 또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음. 그 다운이요. 아, 그 다운? 그... 다운? 다운. 다음 다음 뭐죠? 그... 교복 입은 게 다양하죠 하이프 아 하이프 예 하이 프 저는 그게 우리... 좋아요 뭔가 네, 저도 하이프 그지 네. 뭔가 우리가 안 해본 거랑 되게 안 해본 거 가지고 그리고 뭔가 그 무대가 되게 뭔가 좋았다고 하나 네 없지? 근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제 공기청정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제가 거 끄고 내 끄고 와야 돼요 제가 혼자 어, 혼자 하는 처음인데 지금이랑 빨리 해봐야겠다. <웃음> anyway, um, 아 저는 오늘 거는... 어 맞네요. 네, 고맙니다 아, <웃음> 혼자 못하겠다. <웃음> 어 흔들었어. <웃음> 핸들, um, l 안녕. <웃음> <웃음> 어, 원 애프터에 이영원 된 쎄인지요? 아, 저요.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아, 근데 이번 주를 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아, 안 진짜? 나와요. 와. 그래가지고 제이랑 성훈이도 보는데 좀 아쉬웠어요. 아, 이번 주를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맨날 보면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 스포하면 안 되는데 아, 이번 건 <웃음> 1 6한가진 대박이에요. <웃음> 아. y yeah. 아, 그리고 그, 제 그, 그, 그때 워크 똑같은 거 그거 입은 거 원래, 올랐, 원래. 아, 맞아요. 아, 부러 제이 형이 그거 완전. 아, 제영광이다 네. 아. 선배님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이 형이 되게 좋아. 네, 그 드라마에서는 약간 악당이 아, 진짜요? 네. 음... 그래서 별로 부럽지 않아요. 아 <웃음> <웃음> 그렇군요. 어 근데 내일 모레 온라인 시험이 있으시다고 아 그러니까요. 이제 중간고사 한 시죠 한 시죠 다들 중간고사 기간 아닌가요 중간고사 아무튼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진짜 시험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중간고사인데 음. 어 이거 있었는데 음어이 뒤에 중간고사에 어, 하... 에뭐 아무튼 시험 본다 뭐 이런 얘기인것 같은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잘볼거라 같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공부가 하겠지만 <웃음> <웃음> 누나의 젤리 먹어요? 응? 누나의 젤리 제가 <웃음> <너무> 먹었었는데 <웃음> 먹었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 아, 않았어. 그거? 네. 그, 저는 양해. 그, 아. 그냥 그 뭔가, 침대그 엄청 그, 얇고 긴 그거 뭔데, 그 네. 빨간색 그젤리 같은 일맛있더라고 음, 아, 그거 뭔데? 네, 알아.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그 파스타 그거 진짜 먹었는데, 아. 그게 많이 맞아요. 먹었어요. 그거 감독님께서 거기 계신 분이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음, 지금 말하면 솔직히, 그걸 봐왔어요. <웃음> <웃음> 어, 그럼, 저도 한나뭐 말해도 돼요? 그, 저도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네. 되게, 살짝 뭔가, 뭔가 딸기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막, 식용석 살짝 이런 거 묻히고 막, 이게 그렇게 맛있죠. 뭔가, 되게 인위, 뭐, 맛이 맞아요. 없어 보여요. 보는, 네. 보는 것 때문에. 맞아요. 긴게 되게 이상해서. 맞아요. 그렇게 맛있어. 맛있진 않았어요. 네. 아. 코리그라피 이번 안무 좀 힘드냐고 물어보시는데 오 마이 갓 보시면 오 마이 갓 진짜 힘든 네. 걸 떠나서 너무 되게 격해 약간 뭔가 네. 멋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네할 어, 뻔했어요 어, 방금 힘들어요할 <웃음> 뻔했어 오케이 이것도 말하면 안 되겠지? 오케이 네 아무튼 안무가 좋다 음 <웃음> 멋있게. 아 타이틀곡 선정할 때너의 의견도 있었어? 어 근데 그거는 그건... 그, 그 의견이라기 보다는 네, 의견보다는 그냥 저희의 뭔가 그런 상황이나 이야기를 담은 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앨범에 다 항상 뭔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제작분들과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네. 좀 그런 게 음. 서로 이야기만 하는 거. 이게 아, can't wait for the next album. So,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트리플 민초 먹은 응? 트리플? 뭐, 트리플? 트리플 민초 뭐예요? 뭐지 트리플 민초? <웃음> 음. 아, 새 건물에서 길 잃은 적이 있습니까? 아. 너무 많아. 네, 너무 넓어. 여기 올 때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도 좀 걸렸어요. 네, 요즘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엔 네. 진짜 어디고 어디인지 몰랐어요. 진짜 좀 뭐라고요? 네. 그만큼 근데 시설이 좋아요, 진짜. 네. 이런 것도 진짜 많고 뭔가 엄청 뭔가 좋아했다. 지금 <웃음> <제가> 공. 뭐야?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아 uh, 오늘이 토요일이네. 아 음...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 있나요? 저희는 음, 음... Let's see 음... <웃음> 오늘 TMI 오늘의 TMI 음응 오늘 어 음... So t h 산수를 먹었어요. 하어요뭐 <웃음> <누구> 있지? m <진짜>? 짜티 <웃음> 티저 연 i 가참 좋더라. 응. r e I'm not sure. I'm not m 음아저그 스케이트 보한거 네. 나왔잖아 그거구나 아음야아 내각 셰리 네그 영상 찍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음. 아, 다 받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음. 기억나는 게 그때가 대박이었어 그하이프네 선우가 네. 제가 그좀 다음 많이 좀 다음 선서가좀 위에 계셨었는데 다들 막 밑에서 움직이 잘했다고 그렇죠 <웃음> 기억나요. <웃음> 그래가지고, 저, 아, 봤는데 진짜 알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어, 제 아버지 네, 순서가 네. 성은이 형이었는데, 그성은이형그 그 포도 들고 있는 사진 음. 있잖아요 그걸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어. 잘 나와가지고. 아, 이거. 나도 잘 찍어야겠다. <웃음> 잘 찍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내일랑은 잘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아까 그 트리플 민초가 베라에서 나온 원래 민초의 세배라고 음? 이런 게 나왔어요? 난왜저 신메뉴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거 몰랐지? 와저그 초코볼 들어있는 그 민초코볼 민초 저거 먹어봤어요 그맛같아이그세 세, 개가 너무 세 너무 맛있겠다. 세 맛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초코볼 아쉬웠거든요 잘됐다 제가 나중에 먹고 후기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웃음> 티저 사진 뭐 그런 TMI 어? 찍는 촬영 그 도중에 TMI 음음음 음. 뭐가지 있아 이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어그 어, 그, 그 니키가 그업찍을때 살짝 부어가지고 막뛰어니는그 기억이 음. 붕어빵인가 많이 먹어가지고 부엌까지 <웃음> <웃음> 막 뛰어댄스 촬영이 되잖아요 업 제일 처음 촬영했어 그치 정말. 그게 처음이였어? <웃음> 네 <맞아. 웃음> 다운이 제일 마지막이었어 맞아요 음.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 앨범은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웃음> <야>.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틀 <웃음> 어, <웃음> 아니면 압월세 아, 아, 진짜? 네 오. 저도 저는 사실 약간 나 포스에 진짜 좋은데 약간 춤이나 전체적인 느낌은 피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뭔지 알지? 네, 맞아, 요나 포스에 노래 자체는또 너무 좋아요 방금 어, 노래 부를 뻔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안돼! <웃음> 조심해 <웃음> 음. 와 <웃음> 아 어느 선우 머리 색깔이 또 바뀔까 이러시는데, 어 저는. 근데 매일 바뀌지 않나요? <웃음> 맞아요. 이게 예. 물이 점점 빠르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한참 막쓸 때는 막 염색하고 응. 응. 나가서 진짜 했죠. 제가 네. 그냥 언제 해야지 거의 막 이러실까요? 저도 염색을 그동안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점차 점차 음. 영상이 공 다른 게 공개되면 이제 다 음. 오실 거예요. 왜냐면 다양한 색깔로 많이 영상. 그럼 매일 봤어 니키도 네. 마찬가지야. 진짜 니키도 매일 봤어. 많이 는데좀 아, 네. 특이한 머리도좀 있었고 그뒤 약간 갈색이 이렇게 다야 만나 와 진짜. <웃음> 네. 오, 되게 피자랑. 맞아, 피자랑 버터가 <목소리> 있는 치킨. 네, 맞아. 윙 그거 먹었어. 네. 네. 네. 선우는 집에 가서 뭘 먹었기 때문에. 네. 저거 먹는거 먹었고요. 예. t t s 아까 존, 존을 하고. 오늘의 디저트요? <목소리> 음... 만약에 먹으 진짜. 지금 당장 먹고 있어 멋있다. 저 아까 그 뭔가 이거 나왔던 그 민... 아, 트리플민트 그거 먹고 어, 그거 하고 진짜... 하고. 뭐 아니 몰라?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한데 오늘, 오, 오늘 진짜... 그럴까? 그럴까? 솔직히 저도 그... 엄마는 왜게 땡 먹고, 먹고 싶어 엄마는 왜게 땡 아, 오늘 할까? 그러면 산지... 먹어... 오늘 아니. 먹으면... 어 먹으면 산지... 그까? 오늘 오케이 어, 오늘 먹으면 산지... 못할 그래. 뭐... 수도 있어요 예. 네. 야못 기대하지 말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진짜 50대 50 다 가는 가예요 진짜 그치? 진짜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Let's g o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음... 영어 3주 오케이, 이거 아어 이번 앨범에 잘 어울리는 멤버는? 근데 솔직히 진짜 개, 이거는 <웃음> 개,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약간 잘 어울리는 어울리기 맞아, <웃음> 근데 이게 다 소화를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진짜 네. 막 그래서 특정 인물보다는 네, 그다 그러니까. 진짜 다 괜찮아 근데 이번 컨셉이 사실 좀 어려워 어렵 어렵잖아요 근데 음. 원래 했던 그게 아니고 예 네, 맞아요 좀좀 기존 것과랑 좀 달라가지고 그 너무 잘잘잘 하고 있어 잘했고 그래서 요번 연습 요번 때도 뭔가 연습 되게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음 mm. yeah that's right 음 mm. 음, 저 가장 좋아하는 앨범 버전 죠 둘이 둘다 하이프 맞아요 하이프 하이 음. 음. 음. 음, 댓글 진짜 빠르다 스포일러를 되게 원하시는데 그러면 아, 뭐 잠깐만 네. 귀 잡고 이렇게, 하, 이렇게 <웃음> 하나 <주세요. 웃음> 라, 네. 음. <웃음> 아좀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음... 이걸 아까놔야지 그만큼 더저 이게 팬사를 드레스 코드가 뭐가 좋다 연 <웃음> 지 궁금한 소... 동물 기른 적이 있나 저요? 응. 동물이라기보다는 저는 구피 음. 물고기 음. 물고기 음. 한적 있고 음. 저 그리고 음. 그 꽃게? 아진 애완용, 아, 애완용 그거 한번 <웃음> <웃음> 학교에서 그거 네, 엄청 키워지면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그거 그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원에 풀어줬어요 에? 그러다 막 누가 뛰어가서 막 발가락을 <웃음> 집어 꽃이 있었는데, 공원에 그냥. 꽃 <웃음> 그래서 살짝 물가 있는 그런 계곡? 살짝 그런 데여가지고. 거기 지금 막 꽃게 엄청 많은 거야. 아예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가 <웃음> 겨울이었는데, 보니까 그냥. 에이, 오케이. 된것 같더라고요. 어. 그전분 생각보다 강아지를 많이 키웠어요. 네 음. 마, 아, 세 마리 키웠어 저는 요즘 진짜 강아지랑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어. 진짜 저예 그래 고양이는 요제가안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는 진짜 키우고 싶은데 아, 숙소에 집사람은 없으니까. 맞아요. 아, 나중에 시간 되면 진짜 꼭좀 키울 거. 아 저건 내일 가야죠. 이 <웃음> 무슨? 근데 아, 카니발 삼행시. 응카 음? 카니발 어. 뭐니 아니. 니키 <웃음> 니가 없는데? k 네, k 니... 도되 i 이도 되죠 i 어, 이 k i n i 발발발동동 k k i Nikki. n i k k 야 Nikki. Nikki. n i n i 아, 벌써 네. 다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버전이 제일 좋을까요? 저랑 제크는 하이프 버전이 제일 좋을까요?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엔진도 어떤 게 제일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사진만 봤을 때? <웃음> 앨범 궁금 <궁궁> 버전? <웃음> <목소리도> 아 맞다 저 그리고 저희 그거 비비 그거도 나왔잖아요 아 그렇다 화보 예 그거 근데 그거 반는게 되게 좋던데 진짜요? 예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비 형님 민트 초코 치킨 먹어봤어요? <목소리도> 아니요 아, 그거 아 <웃음> 진짜 어 아, 아, 아, 아, 아, 치킨까지 안돼있나 있는지 치킨? 모르겠는데 막 영상 뜨는거는 보기는 봤었는데 아그 맛있는 치킨을 왜 오케 이까지 근데 그 한때 막 신호등 치킨 이라고 엄청 뭐 유명했었던 알죠 신호등 치킨? 네그막 어? 뭐 딸기, 매모 <웃음> 바나나 막그 뭔지 알죠 오 oh 마이갓 어, 저는 그 못먹어봤는데 이게 그것도 사람마다 엄청 취향이 달라가지고 맛있다는 사람 엄청 맛있다고 그러고 어우 아, 맛다는 그러면... 맛없다고 그러죠. 치킨은 그게 제일 맛있어 뿌린 아, 오케이, 다 와. t 이 e machine, how much more woman is that? w h 해 t the machine? h m 오늘은 m Hmm. Hmm. Hmm. h m 이 Hmm. Hmm. Hmm. Hmm. h m 오늘 m m 그냥 m 네, 그냥 m Hmm. h 그냥 Hmm. 가만연습 그냥 아, 그게 네. 항상 예니네아무는 네, 응. 하고 연습이 있는데 수업도 살짝 있고 네, 교육도 살짝 있고 네, 여기까지 응바 응. 바로... <웃음> 선우야 두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 은근히 괜찮을 편 아니에요? 탈색을 그렇게 제가 <웃음> 이게 진짜 네 탈색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생머리여서 그나마 손상도가 좀덜 했어요 음... 네, 이게 음. 생머리인 사람들이 좀덜 음.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진짜 탈색 한번 한한 없어요 근데 형도 한번 하면은 모르겠고 어떤 걸로 해보겠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멤버들 보면은 그 머릿결에 되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탈색을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탈색을 하고 싶었는데 음. 솔직히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고 별로 이렇게 음. 남나페이 하고 싶잖아요 해보고 싶은 색깔은? 근데 그거 뭐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다양한 음, 그냥. 솔직히 그냥. 엄청 다양해 그니까 엄청 많이 할것같아요 그래 음. 다하고 싶어 요 진짜 음. 음. 아 오케이 <웃음> 음 How much do you like 저스모 굉장히 좋아해 음. 개인적으 좋아요, 굉장히 <웃음> 좋아요. 음.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음, 노래 있나요? 저요? 네. 응. 음, 저 근데 진짜 있는데. 저 그. 근데 나도 한국어 듣는 스타일. 그... 플레이리스트. 박송인데 저 잠시만 핸드폰 좀 꺼볼게요. 네, 근데 진짜 그 저스틴 비버님의 Of My Face라고. <웃음> of oh My Face. 아 근데 노래 진짜 좋아요. 아 요즘, 요즘 저스틴 비버님 좀... 노래 틀면 안 되겠다. 저스틴 비버 선배님? 음성. 대박! 아 네, 예, 이번 그 앨범 노래가 예. 다 좋더라고. 아 진짜 대박, 너무 좋아요. 정원이가 제이에게 주는 에어프라이기를 장난감이잖아요? <웃음> 아, 근데 이거 아그 너무 웃겨 진짜 저... <웃음> 밤에 갑자기 그 퇴근하는데 혼자 있다만 데리고 와서 아 근데 그 진짜, 귀엽대, 솔직히 진짜. 너무 필요했던 거였는데 아니 아, 저는 장난을 그렇지,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에어프라이기를 선물 줬어요 저, 저 너무 웃기고 귀여워가지고 솔직히 와. 많이 쓸거 같아요 진짜 잘쓸거 같아 요정원아 이거 보고 있, 있으면 보고 있나? 응, 진짜 근데 제일 진짜 잘쓸거 같아 요 <웃음> 옆에 <웃음> 댓글 하나만 더 읽고 캡처 타임 읽겠습니다 <웃음> 음, Okay. Fingerheart. Fingerheart. Fingerheart. Fingerheart. f i n g a r t f r e t i n e r h 그 a a r t f r e t i n e 예.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드시좋다업버전그 어. 인사 영상, 거 어. 찍을 때 다, 나안 웃었냐고. <웃음> 저희 진짜 엄청 많이 웃었어요. 진짜. 아, 맞다. 그냥, 여, 이거 완전 인사, 그냥, 나, 끝나자마자, 그냥... 이제 컷 하시자마자, 바로 그냥 다, 진짜 다 웃었어요. 좀 뻘쭘했어요. 진짜. 약간. 솔직히 진짜 뻘쭘하게. 아, 돼 저거 이거 약간 좀더 크게 할 걸, 저거 약간. 빨리 약간 해가지고. 음, 좀 이렇게 크게 할거 그랬어요. 저는 <웃음> <좀> 웃겼어. <웃음> 음...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요. 수많은 h e a r t 오늘은 그러면 수염차와 함께 하는 브이라비였고요. o k 이 y capital. Okay, 하트? okay. 아, three, two, one. 아, okay, okay. Oka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 뭐이 y okay. Okay, okay. o k a 오케이 어떻게 <웃음> <웃음> 아 <웃음> 오케이 긴가원 오케이 어 얼굴이 좀빨개졌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캡처 하나 둘셋넷포인다 <웃음> <있는> 달라 <웃음> 오케이 아모리 <머리> 진짜 <웃음> 아 오늘은 진짜 사실 엔진분들과 소통하려고 왔어요 컨셉부터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음. 진짜 토요일날 토요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네. 정말 잘 행복한 주의, 주말 보내시고요 음 지금 집에 가시, 가시가, 가실까? 어, 집에 있게 있, 있.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있으실 분도 그렇죠?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네, 집에서 잘 쉬고 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네.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이만 인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라이팬이었습니다 아, LF LF 안녕 토요일 날을 잘 마치시고요 제가 손이 잘게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다... 안녕 키... 네. 어, 이거 아, 게